뭐야? 한창 바쁜데 누구지? 업무 전화는 아니군! 나중에 시간 날때 다시 걸어야겠다! 얘가 왜 나한테 전화했지? 나 얘랑 별로 안 친한데 어떡하지? 받아야 되나?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잘못 건거 아닐까? 급한 일이면 문자 하거나 다시 걸겠지 뭐 뭐야 얘는 왜 전화를 안 받냐? 아까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했나? 짜증나게 전화가 오고 난리야. 어, 어 뭐야 통화 중이네 좀 이따 걸어야겠다 고객이 통화 아 뭐야 또 통화 중이야? 설마 아까부터 계속 통화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? 고객이 통... 아 진짜 전화 한번 하기 힘드네 아이뭐 이런 애들만 잡아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길때까지 안다